법령을 갖다가 여러분 찾기 위해서, 어, 법을 관장하는 행정부 기관이 법제처입니다. 자, 법제처에 들어가시면은, 예, 여기에 법제처, 이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자, 이 현행 법령을 여기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도 이렇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식품에 관해서 예로서 식품에 관한 이 법령들이 얼마나 있느냐. 70총7 1한 건이 검색돼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예라고 나오는 게 예정 법령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시행 일자가 2022년 7월 28일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굉장히 많죠. 자, 식품만 서치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식품, 식품, 식품 산업 진흥 진행법, 진흥법, 식품 위생법 보입니까? 식품 위생법. 그다음에 예정, 벌써 세계 예정 법이 벌써 이렇게 앞으로 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2020년 12월 29일 시행 예정. 그 다음 2020, 1년 7월 27, 일 7월 27. 어? 이게 왜 지금 예정이고? 현재 지금 7월 20일 지났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서치가 안 되네. 자,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71건의 법령이 에, 찾아져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자, 식품위생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서치를 하면 됩니다. 서치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식품위생법이 나오고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요.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법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본문 재정 개정 이유가 있고요. 연혁이 있고 삼단 비교, 신구법 비교, 뭐 법령 체계도 등등 이런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대표 예로 연혁을 한번 보자. 연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연역을 보니까 언제 이와 같이 1962년 1월 20일 날제정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행을 1962년 4월 21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렇게 전부 개정, 개정, 계속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자, 현재 여기에 왔다. 여기에 왔고 앞으로 예정 법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정 법률에 무엇이 시행될 예정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보시려면 식품위생법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법이 있으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한셋트로 그래서, 보세요. 3단 비교라는 걸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보입니까? 자, 여기에 법이고요. 시행령이고, 시행규칙. 이와 같이 법에 대해 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이 3단 비교법이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법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 관여되는 법에서 상세하게 적용 못했는 걸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이 3단 비교 3단 비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실 때 법을 한번 보자. 자, 법. 제1장의 총칙이 나와 있고요. 식품위생법입니다. 법의 대개 첫 번째는 제1조 그리고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목적, 그 다음에 제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정의한다. 정의가 나와요. 여러분들 법을 꼭 보실 때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는 필히 정확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품위생법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위해 얘기했습니다.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2조 정의에 보시면은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1조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식품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모든 음식물입니다. 단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음식물이 식품이다. 아플 때 먹는 약은 제외하고. 그럼 약은 어디에서 법의 정의가 되어 있느냐 약사법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 얘기가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용어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죠? 자, 식품 첨가물이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은 자 이런 이런 것이다. 기구 기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용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위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위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위해라는 것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인체에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식품으로만 유래된 것이냐 아니다 얘기예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어. 이 정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영업이라는 건 뭐냐 영업자라는 건 뭐냐 식품위생이라는 게 뭐냐 집단급식소라는 게 뭐냐 자 이런 형태로 1조와 2조는요 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법이 우리가 일단 한번 봤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시행령을 갖다가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로 삼봅시다. 자, 2조 정의에서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는 정의가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소 정의를 한번 보고, 자, 2조의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영이 바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자, 그 영이 몇명 이상을 몇명 이상에게 자, 1회에 집단급식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는데그 대통령령이 시행령의 제2조의 집단급식소 범위 그러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자, 방금 봤는 게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1회 50명. 이게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웃음> 법에서 법에서 다 규정을 못한 것은 이제 어디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다 그렇죠 규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시행령에서도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 했는 것은 바로 이 시행규칙에서 또 규정 규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자, 시행규칙에 집단급식소에 설치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이런 이런 것이다. 그러는 게 시행규칙으로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3단 비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단 비교 우리가 보셨고 그럼 이걸 잠시 닫고 <웃음> 자 우리가 법에서요 법에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자,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자법 교재에서 보시면은 <웃음> 자 법이 법의 분류,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의 분류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입니다. 자, 헌법,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헌법 언제 만들어졌을까? 헌법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 밑에 우리가 뭐 식품위생법 등 법 만들었는 거 밑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 생각에 헌법이 가장 중요한 기본 되는 법이다. 밑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하면 은그 법은 당연히 법으로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식품 위생법만 실컷 보는 것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봐야 돼. 한번 다 읽어 보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읽어 보겠나? 뭐 어디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읽어 보겠나? 그러니까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이다 봅시다. 자, 법률이 있고 그다음 방금 얘기했는 시행령이. 국무총리령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고 시행규칙은 요또각 부의 부령으로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누구의 시행규칙으로 나오냐 하면 총리령으로 나왔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고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행정기관의 법 행정기관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글로서 자 총리나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낸 고시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전공과는 관련이 깊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낸 경우가 많이나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식약처장은 장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 규칙을 못 만들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로 고시로 나타내주는 고시의 시행 식약처장 고시가 종종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법 체계는 이제 받고, 그러면 다시 한번 <웃음>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헌법이 가장 기본법이다. 그리고 나서 각 법률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법이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의?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같으면은 장관이 없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각종 시행세칙이라고 그러는 것들, 이걸 고시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중요한게 법에서요 자 여러분들 자 조항호 이렇게 조항호목 이렇게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조항호목자 <웃음> 법의 제 1조 그러면 조가 나옵니다. 조. 그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관 이게 저원 원관 혹은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1 1 2 이렇게 이 표시로 항이 나옵니다. 제 1항. 그다음 아라비아 숫자로 제 1, 2, 3, 4 나고는 제 1호, 그 다음에 가나다라 나갑니다. 이걸 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조, 항, 호, 목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자, 법률 보면은, 법령 들어가 보면은 조, 항, 호, 목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법에 나오는 용어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할게요. <웃음> 자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 들어가는 것은 그 수치를 포함합니다. 나머지 이거 이안 들어가는 것은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 이, 하 하는 건 뭐, 이전, 이후 그 수치 포함한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세요. 그럼 수치 포함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미만, 뭐, 초과하고, 이거는 그 수치 포함되지 않,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초과, 미만, 넘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은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럼 정리됐습니다. 이거, 이거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딴 쪽에 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그, 그것을 준용한다. 이 얘기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할 사항을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 전이항, 뭐, 제이항. 자, 이런 얘기는 전이항은 이항을 포함하지 않는그항 앞에 있는 두개 항을 가리키고, 제2항은, 제1항 다음에 나오는 제2항만을 가르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본인이 이해가 됩니까? 자, 나중에, 어? 자, 이게 지금 선뜻 자기 그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곰곰이 한번더 생각을 해봅 그 다음 5번 각호의 각호의 일이란 각호는 각호에서 개재된 호의 전부를 가르치고 각호의 일은 개재되어 있는 호 중에 하나의 호만을 가르친다자 여기에서 뭐 조항호 목 거기에 보시면 은 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각호에 여러 개 호가 있는데 각호에 일이라는 일이라 그러는 것은 각호는 각호에 계재된 호의 전부 그러니까 전체를 각호에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키고 각호에 이런 게재되어 있는 호 중에 어느 각호에 이런 각호의 일이란 각호는 각호에 게재된 전체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호 호가 여러 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전체 각호수가 있다 그러면 은그 각호의 일이라는 것은 각호에 기재된 전체를 다 의미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각호의 뭐 만약에 뭐 일이 아니고 뭐 뭐예뭐몇호만딱 지정한다 그러는 거는 그 호수 하나만을 가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6번에 자, 이용어 많이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웃음> 내지 뭐 내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1항 내지 제4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1항에서 4항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 이하 뭐 2는 그 숫자만 포함하지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지라고 하는 거는 1에서 1항 내지 4항이라고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처음 시작 끝 중간에 다 포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거 7번 뭐 미스프린트 하나 있죠? 여기에 뭐가? 이게 미스프린트거든? 뭡니까? 7번 <웃음> 자 7번이 무엇이란 공모하는 이란 사용하는 또는 쓰이는 것을 말한다. 어, 이거 이거 잠깐. 여기 뭐가 지금 미스 프린트일까? 자, 7번. 숙제로 남기자. <웃음> 숙제로 남기자. 자, 이 영어 8번.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허용한다 얘기예요. 자, 뜻이 거러하지 아니하다는 허용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불호를 말하는 것이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호예요 거러하지 아니하다는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병과한다라는 것은 자 이런 뜻입니다. 범칙사항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 두 개를 동시에 부과하겠다, 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과한다. 징역도 받고 벌금도 내야 된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과하겠다,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연과한다. 자, 그 다음, 법에 대한 효력을 잠깐 보면은, 자, 법에 대해서, 자,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우리가 말하는데요. 자, 때에 관해서도 효력이 있고요. 사람에 관해서, 장소에 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이 미국 사람에게 미칩니까? 미칠 수가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뭐 엄중하다 하더라도 외국 대사관 그 건물 안에, 그땅 안에 미칠 수 있습니까? 못 미쳐요. 그건 치외법권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미치는 경우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있다. 자, 1번에 보시면, 때에 관한 효력을 봅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함으로 효력을 바라는 것과 같이, 법의 유효기간, 폐지, 경과, 그 다음에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에, 기록에 따라서 법이 효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있다 자 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를 말하는데 예로서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다같이 적용되는 법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의 효력을 벌칙으로 결과 지울 때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그 의무 위반에 상당하는 책임 요건이 처벌 요건으로 결부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법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그 사람에게 법이 가해지는 거지. 뭐, 엉뚱한 사람의 법을 갖다가, 어? 적용을 하면 안 되지.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뭐, 삼족을 멸하는 법도 있었지. 그렇죠?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후손들이, 후손들이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 어떻게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대한민국 헌법 자, 언제 연역을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48년 7월 1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시행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헌법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국회 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2년에 일부 개정, 그다음 54년에 일부 개정, 60년에 개정 개정 거쳐서 현재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1988년 2월 25일 날 개정된 헌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이 자,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문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볼 그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국회에서 법만 들면 끝이 아니고 국민투표에 의해가지고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대구 시장이고, 서울 특별시장이고, 부산 시장이 할것 없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선거에 의해서 나옵니다. 선거에 의해서. 그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죠? 문제는 국민의 뜻이 나타나진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불행한 선거에 부정선거에 의한 예가 있죠. 3.15 부정선거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죠? 왜 부정선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15 부정선거 그 획책에 있는 사람들 전부 사형당했습니다. 놀랍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왜곡해버린다. 이건 정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트리는 행위입니다.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